피해 거짓 만든 팀이 4명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예고편에서 3명이 스콜란더 최애라고 밝혔다고? 야 거짓말 하지마 까서 거짓말이면은 너는 처형이야 바로 넌라코르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야 잘 지내니 아 추워 오늘 미션이요 오늘 미션은 그 미친불 엔딩 빼고 모든 엔딩 조건 완료하기 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음 라단을 가야겠군 <웃음> 나 진짜 이거 잘 안하나 보다 나몇 회차였지 이게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어... 7. 그럼 이번엔 108이네 일단 미리 작업을 치긴 쳐야겠다 그러면은 라다는 잡는 거는 필연적인 거네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일반이요? 어뭐 그렇죠 일반도 어찌 보면 하나의 엔딩 중에 하나긴 하죠 일단 여기 깨고 레날라 잡고 토룡 가고 라단 이제 축제 열리니까 그때 가면 될것 같아요 음 이미 준비된 준비되었고 아주 좋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블루아카이브였다? 버거랑 콜라보 해, 하지 않았어요? 항상 나오는 밈이 있어요 해당 주문은 카운터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저기 미식버거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작다! 큰 소리로 미식버거 주세요! 오케이! 목소리가 활기차고 저 녀석한테 그십덕 하나 내줘 항상 게임이랑 콜라보 하면은 항상 올라오는 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림 캐릭을 예쁘게 TS시켜서 하고 회차 돌기? 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밈이라는게 돌고 도는거예요 하드캡까지 찍었냐고요 하드캡 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제가 찍고 싶은것만 찍었어요 정 부족하면은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였어요? 화이트데이였어? 뭐이 정도면 뭐 근데 지금은 그레스타즈가 없으니까 그냥 잡고 다음 데미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드릴 방법 없냐고요? 그거 제거 이미지 누르시면 나올텐데 그 밥그릇 그림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몇 년치 돈내요아뭘몇 년치 돈내요 당신은 저를 봐주신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돈이랍니다으 <웃음> 모바일은 다른가? 저도 최근에는 모바일로 방송을 이제 안 보다 보니까 근데 화이트데이 기념인데 이게 사탕 대신인가요? 그러면은? 사탕이 좀 날카로운걸? 날카로우스럼 멋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DLC 업데이트 날짜 나왔냐고요? 나올리가 아직 뭐 트레일러고 뭐가 안 나왔는데 뭘 모그방 뒤쪽에 있는가? 그런 모그가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럼 매일 DLC 가려면 일단 모그는 잡고 넘어가겠네? 그런데 사실 전작에도 그랬죠? 다크솔3 보면은 최종 보스 잡고 나면은 뱀석상 있거든요. 전작에도 그랬으니까 이번 작에도 그러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프롬식 DLC 특 유저들이 원하는 건안 나오는데 재밌음. <웃음> 여러분들이 그 보고 싶다던 떡밥 그런 거 해결 안 함. DLC 올해 우던 사람입니다. 대학원생인데 10년 만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는데 교수? 이제 저기네. <웃음> <웃음>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피해 거짓 만든 팀이 4명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예고편에서 3명스콜란더 최애라고 밝혔다고? 야그짓말 하지마 까서 거짓말이면 너는 처형이야 바로 넌 라코룸이야 아 진짜였어? 안 돼... <웃음> 또 이렇게 지식의 저주에 갇혀버렸군 딱히 알고 싶진 않았지만은 아 그래가지고 피해 거짓 DLC로 뭐 풀어내겠다 말이 저 말이었어요 스콜라가 DLC로도 유명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모두 닮지 못한 아기가 DLC로 다 뭉쳐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DLC가 진짜입니다 진짜 중에 진짜 라단이요? 아아 아, 라단 가야지 피해 거짓 얘기 나와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씨, 라단 지금 바로 갈게요 저거 <웃음> 푹 찍고 어 쭈쭈 <웃음> <주, 주>, 돋불 <돋물. 웃음> <웃음> 근데 한편으로는 툴을 그렇게 인상깊게 했다고 하면은 진짜 게임 자체를 악의적으로 만들었다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노가내린철성이라든가아 인상깊다는 거는 다른 쪽이었다고요 스콜에 관련된 것들은요 우은 편은 아니에요 게임이 완전히 출시할 때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동느, 부패느 모든 늪이란 늪은 다 건넜잖아요 이번 장에서는 그냥 수용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도록 합시다. 출혈는?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건 다들 가시가 있는 건가? 비슷하게. 바닥에 막 암초 가시 같은 거 뭉쳐있어가지고 그럼 걸을 때마다 출혈 걸리는 거예요. 뭐라든가 나오면 뭐합니까?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 할 거잖아요. 널 자꾸 <웃음> 할 거야! 그런 걸왜 따져? 어차피 할 거잖아. 무지성으로 지를 거잖아. 나도 그럴 때지만뭐저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은 다들 미켈라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린 마리카라는 생각도 들, 들고요. 제가 왜이 생각을 했냐 왜냐면은 배경 자체가 되게 삭막하고 황금나무라고 불리기에는 뭔가 불타버린? 그래서 엄청 옛날이지 않을까 엄청 옛날 확실한 거는 트레일러가 나와야 돼 진짜 이게 아무리 사진 한장 던져준다고 해서 물론 이것저것 유추는 할수 있을지언정 확실하진 않으니까 하지만은 유출하는 과정이 즐거운 거지 이것이 프롬 내지 <웃음> 졸려 너무 며칠 동안은 저각 잡고 잠만 자볼까? 잔병치레가 많아가지고 제가 피검사? 그래야겠다 아좀 무섭다 얼마 전에 골 키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아... 그렇구나 이보다 더 나빠질 <웃음> 수 없겠죠 아주 명쾌한 답이군 깨달음 골을 해서 그렇다 <웃음> 머릿속에 붉은 목패가 흘러나온다 뭔뭐 노르냐고요? 여인의 몸인데 머리가 뇌로 가득 찼어요 그런 몸이에요 돌아다닐 때 저런 목소리도 내고요 노래, 노래 비슷하게 흐물거려요 아, 저 죄송합니다. 졸음운전 했어요. 일어서라. 일어서! 상대는 황금률이다 오늘 화이트 기념으로 라니엔딩 가시나요? 그럴 거 같아요. 따로 뭐 미션 없느냐. 라니엔딩 그런 게 있었지. 아주 슬픈 전설 있지. 어? 아, 미치겠나. 아, 졸았어. 약기운 올라와서 그런가. 저녁 약은 좀졸리거든요 제가. 일어나세요. 벗어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아 갑자기 잠에 빠지는데 또 <웃음> 찬물 주고 뜨거운 물 주고 뭐야 이거 뭐야 이 선율은 헬림 그거 아시나요? 아시나? 어. 지금 아시나라고 했나? 아 미안합니다 뇌절에서 네 <웃음> 아 싫다 진짜 저거요? DLC 최종 보스요 니어침왜 <웃음> <디어침이의> 교회에 서참회가 안돼 아니 그 정도야? 우리 사이가 뭐 어때서 우리 사이가 뭐 어때서 내가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알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았기 때문에 뭐야 저거 호구와트야에에에아 폴리 놀라는 딱 하나임 대표가 대머리라는 아, 아, 아. 대머리 놀리면 못써 환경에서부터 유곽이 내려온 놀림인걸? 그럼 당신은 찍기겠군요 고모한테 고모한테 찍길 사람이군이지 근데 제가 요리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한식 쪽입니다. 양념 만드는데 너무 까다로워. 레시피 있으면 그거 보고 따라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요. 요리를 못하면은 물론 노력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젠병이면은 밀키트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밀키트도 실패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요리를 하면 안 돼요. 친절하게 다 레시피 적혀있는데 그것도 안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애초부터 어... 뚱아 밥 먹자. <웃음> 쿵잡반 먹이는 중쿵잡반 새벽 3시다 오늘 방송 완전 알찼다 진짜 나는 힘들었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 허리 아파 이이야 야근할 할만지지누군옆 옆에서 보는 도도름힘 힘이 된답다다 s 뭘하하있 있는 야야